포도포트도 있고, 막, 먹을 거 많고, 만 많아. 먹는 거는 다 나중에 별로 배고픈 건 아니고 포츠 응. 들어야 가 되잖아. 그럼 좋지, 애기가 좋아하면 <웃음> 이 옷도 좀작아니까 응. 예쁘다, 얘 어? 이 체코 너무 예쁘지? 음. 이 체코 너무 예쁘지? 음. <웃음> 아유 <짜자. 짜자. 웃음> 아, 눈부셔 <웃음> 아유 눈부셔, 아, 눈부셔. <웃음> 모자 맞는데? 안 아, 짱한데? 엄바란스 안 푸셔. 엄바란스 하다. 이게 약간 원피스 이런 데 입어야 되는데. 어, 엄바란스 하다. 야, 래도 햇빛, 햇빛 잘 가려지는데. 어. 한 번만 해도 되몽이 지나간다, 몸몽이 <웃음> 누나야, 누나야. 잡았다, <웃음> 누나야 이래야지. 나쁜 누나데 응, 응, 누나. 아, 누나. 누나. 누나 사랑해야지. 안돼. 안손잡 맞아. 손잡 맞아. 노래. 노래. 이 놈아 저번대 시장 다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 a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 내가 아 으아, 으아, 으 으아, 으자으 으아, 으아, 으 어, 가자 야뭐네 어, 혹시 아, 모르지 그래, 이꽃 어, 많다 뒤에 어 <람쥬> 잠깐만. <람쥬> 어떻있고까 못할 어 아니, 이이게 저선생 아윤아, 재아윤, 아윤아! 뭐우는뭐지 멀긴 죠 유채꽃이랑 아현이랑 너무 잘 어울려 야, 봐, 봐, 봐. 아빠. 아빠. 이 아슬아슬한 모자 아야 아빠 끈해줄끈지안 되겠다 끈을 해야지 안 풀릴 것 같아 아 잠깐만 기다세요 아. 이 하면 틀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웃음> 응, 나, 나, 나. 어? 불렀어? 나, 나, 나, 나어 여기 보자 이거. 보러 가보자, 어, 어, 가보자. 노라색깔 꽃이다 <웃음> 소도 소도다 도가 많이 아니 많이 멍멍이 멍멍이 많이다 마이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 아니, 뻐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예아다 아니, 니예 그거안 빠지지? 속건안 음, 돼. 빠지는 게 아니야. 네 아! 아! 아! 빠가해 아! 아! 아! 아! 네, 네, 네. 예쁜 꽃이다. 아유 나 여기 봐봐. 꽃. 아, 꽃 봐봐 봐봐. 꽃 진짜 예쁘다아아 이거 뭐 보러 왔어? 빨간색깔. 튤립이다 이거 봐봐. 아, 봐봐. 와. 예쁜 꽃이다. 와 꽃잎이다. 꽃잎이 안녕. 꽃 어, 진짜 예쁘다. <웃음> 우 와. 빨간색깔 아, 꽃이네. 이거 빨간색깔 꽃이다. 봐봐봐. 아유 나. 튤립. 그렇게 꽃 때리면 안 되는데. 꽃 때리면 안 돼. 와, 진짜 색깔 예쁘게 나왔다. 맛있어요. 무조건 2,000원이면 당연히 내렸어요. 3,000원씩 다 했던 건데, 2,000원. 2,000원씩 합니다. 커피 공방 먹는 아이입니다 먹어 아니다 먹어 어 갑자기 프레임이 아, 이거 들고 싶다고 그러네. 이건 줄수 없어요, 언니. 아니, 귀엽지만 이건 줄수 없어. 아니, 여기 피카츄다, 피카츄. 대왕 피카츄다. 여러분 여기 대왕 피카츄가 나타났어요. 대왕 피카츄예요. 대왕 피카츄다. 이벤트 있겠... 한번 찍으시고 우리 애키 선물받으실 수 맞네. 있거든요? 어, 아, 네. 네. 자 이벤트 <웃음> 네. 인증번호랑 드릴거예요 네. 저희 애기 체크리스트 나중에 아. 하시고 나면 그.. 체크할거야? 라고 네. 나사드리거든요? 그... 네. 아 그럼 저희 아니다. 오면서 할게요 갔다 오면서 지민.. 네. 지민.. 어, 네. 짐... 아, 안녕 안녕~~ 가자 피카츄 알았어 아, 무서워, 무서워. 아, 아니, 싫대. 어, 딸기 주스 2,000원. 그런 <웃음> <웃음> <이런> 것도 파래 <바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게 2,000원이라고? 아닙니다. 아, 네? <웃음> <웃음>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가게 많다 맞지? 가자 아인아 가자 정신없게 하지마 정신없게 하지마 가자 아인이 그정도 그 거리고 찍을래 가자 누누 커버할 다 몽몽이 안녕해 줘. 안녕 몽몽아. 어? 아 몽몽이 저기 없다. 몽몽이 안녕. 이게 아파. 다그뭐뭐 몽몽이 쓰기 아이고 괜찮아 좋아. 데 좋아. 진짜. 와, 오빠 여기 진짜 하나씩 봐보자 저기 뭐 파는지. 밥도 파네. 떡볶이. 대중의 단의대 박수 함께 막아뵙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도파네. 의 중심 은아요 사랑하는 도시 부산. 그리고 미래를 향해을 달려가는 이중심에는제 6회 강소 남동당 3 축제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축제단을 찾주신 여러분들께 우리 북두 하나 진심으로 축하와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음. 지금부터는 북한식으로 공연을 해보겠습니다 조 여기 한잔수공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국에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음. 음. 와이. 예. 대단한 시간은 대습니다 경화, 통일, 우리향경우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많다, 자기야대다